저런 패스. 근데 나 이거 하고 아터리 안 들어가기 시작했어. 아터리 크림, 크림 못 뽑아서 의욕이 상실됐어. 제발! 아, 잠깐만. 이거 생긴 게 크림이 아니잖아. 아니! 크림만 뽑으면 아터리 다시 하는 거냐고요? 아터리, 아터리 살짝 고민 중이에요, 지금. 아, 지금 근데. 아, 이러면, 내가 패키지를 지르러 가야 되잖아. 뽑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나 뽑기 전에, 이 뽑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2 0뽑 과연, 하, 크림을 얻을 수 있을까? 제발. 아, 제발. 핏돌만 좀안 당했으면 좋겠는데.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어서. 어차 아 아니 나 무슨 십법 다 허연 줄 알았어. 이거 한번더 지르겠는데? 두 번째. 안 돼. 제발. 크림. 와. 와 야아.. 마음이 너무 아픈데? 잠깐만.. 아니.. 좀만더 해봅시다. 아니 루시우디 이거 그냥 돈 주고 뽑으라는 거아닙니까 이러면? 아저 뽑기 하려고 지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잠시만.. 야 게임이 안켜져.. 빨리.. 빨리.. 자 일단 갑시다. 세번더할수 있어요. 갑시다. 크림! 아 이제 나올 때 됐다. 이쯤 되면 나올 때 됐다. 가자. 제발 흰색 말고. 아... 어. 어야 너무해. 야 이거 오늘 안될 날인 건 아니지? 좀좀 좀 나를 좀... 나를 좀, 그, 두근거리게 할순 없나? 제발? 와. 크림은, 크림은 제게 아닌가 봅니다. <웃음> 크림은 제게 아닌 것 같아요. 달가? 크림? 행복해야 돼? 행복해 <웃음> 와폭구하겠어 제가 아, 크림이 없지만 아토리겨를좀더 해볼게요 <웃음> 세나 뽑기 해야겠다 세다가잘 나와주겠지? 아니 웃지도 않아 <웃음> 진짜 눈 찌르시니 <웃음> 아, 그래? 삼조고 음, <목소리> 보스? 어, <목소리> 아하하하 어어어 어. 물론 천장을 찍으면 크림은 나오겠죠? 가자! 어? 나올 때까지 뽑는다. 이게 바로 인디언식 기우제! 나와라! 나와라, 예. 설마 이러고 11법에 나오면 좋지 않을까? 아니네. 아, 그냥 오늘 좀 날이 아닌가? 대원님 아, 하이요. 빨간 빛이요. 빨간색 빛이 뜨면 좋은 거예요. 얘는. 여기서 열릴 때 여기서 빨간색 빛이 나와요. 오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지 제발! 이번에, 이번에 픽돌 아겠지 제발! 아 똑같은 사성 뭐야? 틈새로 살짝 노란빛이 보여요? 제발! 나수리 터마, 터마, 터마, 터마, 터마, 터마, 터마, 터마, 마마리 기어코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겠니? 야, 하얀 하얀색, 하얀색. 아이이 <웃음> 천장 천장 치겠는데? 아. 이거 천장 쳤어 천장 쳤어 이거 천장이야 이거는 아, 천장도 지금 20번 더 많았어 아. 진짜 우성 너무 안 나온다 어떡하냐? 전에 나 수락 뽑기 할때 199뽑에 나온 적 있어요 근데 그때는 오석이라도 많이 떴거든. 근데 마지막이에요. 아, 이제 끝났어. 와. 와, 이거는. 아, 이거는 천장인데 그냥 꼭뭐 그냥 천장이야 이거는 또 팔려면 일단 아타리는 끝을 <웃음> 봅시다 아 시우님 시바 감사합니다 네, 아타리는 끝을 봅시다 아, 아 이거 사는거지? 뽑는게 아니고 아나 200에서 나오는 줄 알고 있었어 보케라 <목소리> 크리 <목소리> <목소리>